안녕하세요 우선 후생유전학적인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자료 본 자료는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하고자 합니다 자, 후생유전학이라는 것이 유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생유전학은 영어로는 epigenic inheritanc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의 변화는 없이, 없이 어떤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DNA 염기 서열에 만약에 어떤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이건 영구적인 어떤 유전정보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다음 세대에 전달되겠죠. 그런데 이 후생유전학이라는 것은 DNA 염기 서열에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DNA의 정보는 변함이 없는데 어떤 다음 세대로 그 변화 없이 어떤 형질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이 이유가 염기서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피라는 접두 살을 제네틱 앞에 붙여가지고 에피 제네틱스 이렇게 이름을 부, 붙였습니다 자 에피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리스에서 왔는데 뭐온탑 오브 혹은 인 어디션 투 뭐뭐에 덧붙여서 이런 뜻입니다 유전 정, 정보에 덧붙여서 DNA의 서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로 그 자식 세대에 유전이 되는 어떤 내용이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후생 유전학적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DNA의 정보 서열은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돌연변이 일어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다음 세대에 전파되니까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표현량이, 표현력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겁니다. DNA 염기서열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형질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자 이것이 뭐냐 지금 이것이 후생 유전학적 유전이라는 내용이고요 다시 말해서 DNA에 생기는 메칠화 DNA에 메칠화나 혹은 히스톤 단백질에서 어떤 변증이 일어납니다 자 크게 나눠서 지금 이두 가지를 좀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후생유전학적 유전의 기자 메커니즘 첫 번째로 DNA의 며칠화가 일어납니다. 대개 보시면 생명체 지놈에서 사이토 cpg 염기가 반복되는 지역에서 발견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CPG가 뭐냐 하면은 자,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어떤 상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사이토신 포스페이터 다음에 구아닌, 그러니까 사이토신과 구아닌 염기가 연달아 나오는 자, D, 염기가 DNA 한 가닥에서 서로 연달아 있는 것을 자 우리가 CPG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 가닥 DNA에 사이토신과 구안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CPG 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사이토신과 구안인이 서로 DNA의 이중 가닥에 있는 사이토신 과 아닌 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CPG라고 다르게 구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CPG. 자, 사이토신이, 자, 이겁니다. 이 물질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에 며칠기가 결합되어 있는 5-며칠 사이토신입니다. 파이브 매치 여기가 5번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CPG가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이토신의 매칠기가 결합하여 매칠화 되기도 한다. 자, 이걸 파이브 매칠 사이토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 어떤 유전자 염기서열에 며칠화된 사이토신이 많다는 것은요 이 유전자에서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사를 억제를 시켜 버린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더라도 며칠화된5며칠 사이토신 존재 여부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되든안되든그 되는 발현 양이 달라집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자 같은 종인 개체 A, B 둘다 사이토신을 갖고 있지만은 유전자 사이토신의 연기서열은 개체 A와 B가 같 일반적으로 유전자 관점에서는 개체 A와 개체 B의 유전자 C의 염기 서류는 같기 때문에 개체 A와 B에서 유전자 C가 만드는 표현형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며칠사이토신을 만들어버린다면 이제 발현이 어렵다 며칠기가 그 결합된 쪽에는 그래서 유전자 발현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 사이토신의 연기 배열이 망가진 돌연변이체나 혹은 타이브 며칠 사이토신을 갖고 있는 개체가 발현이 어렵다. 즉, 며칠 화가 많이 일어나면 전사가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것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며칠화됨에 따라서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자 히스톤 단백질이 이제 DNA와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변형에는 자, 주로 어디 히스톤 단백질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잔기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어떤 잔기냐 하면은 리신입니다. 리신의 아세틸화가 되어 버린다든지, 혹은 리신과 아르기닌의 메칠화 그다음 세린 트레오닌의 인산화. 리신의 유비퀴틴화. 자, 이런 이런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히스톤 단백질 변형이 일어난다면은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히스톤 단백질에 염색자 히스톤 단백질에 자, 여기에 전사조절 인자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전사조절 인자가 붙을 때에 만약에 이와 같이 히스톤 단백질에 여러가지 앞쪽에서 얘기했는 이와 같은 메칠화라든지 뭐 아세칠화라든지 인산화 유비키틴화 등 이런 내용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밀하게 응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는 염색질이 풀려져야만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는데 풀려지지 않고 응축이 되어버리니까 전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염색질의 응축된 정도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토신의 메칠화가 되어있지 않거나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가 되어있으면 염색질은 풀어집니다. 쉽게 풀어지는데 각종 전사조절인자, RNA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잠깐요. 자, 히스, 사이토신의 미칠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칠화가 되면 염색질이 풀어집니다. 자, 위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응축이 되어 있으면 전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전사인자가, 조절인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풀려져야만 전사가 잘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자, 이게 풀려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응축되지 않고 공간이 생겨줘야 됩니다. 이 공간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이, 매칠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매칠화가 풀어지거나 아세틸화가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화가 되어 있다면 염색질은 염색질이 풀려져서 전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이와 같이 전사 조절 인자하고 RNA 중합 효소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메칠화된 사이토신이 많거나 아세틸기가 제거된 히스톤 단백질이 있으면 염색질은 응축되어서 전사가 일어나지 일어날 공간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가 잘 일어나 이런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사는 잘안 일어나게 된다.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히스톤 단백질을 자, HDAC, 히스톤 다이 아세틸라이 컴플렉스.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기를 제거하는 효소복합체고요. HMT, 히스톤 메칠 트랜스프라제. 히스톤에 메칠기를 붙여주는 효소. HMT. 자, 위쪽에. 표시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사가 일어나느냐 불가능하냐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후생유전학적 유전이라는 것이 자, 어떻게 일어나냐 다시 정리를 하면 은 DNA 염기 서열에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영구적인 변변합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후생유전학에서 일어나는 것은 DNA의 매칠화가 되시키든지 혹은 히스톤 단백질의 어떤 변형을 일으켜줘가지고 자 후생유전학적 유전은 이와 같이 가역적입니다. DNA의 돌연변이는 영구적이지만 비가역적이지만 후생유전학적 유전은 가역적입니다. 이 얘기는 메칠화다이메칠화메칠화되었다가메칠화 역반응으로 디메칠화 그다음에 아세틸화되었다가 아세틸화 탈아세틸화 가역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전 세대의 어떤 유전자 염기 서열에 있는 CPG가 매칠화되면은 그 유전자는 발현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다음 세대에서 그 유전자 서열이 매칠화되지 않았으면 유전자는 또 다시 발현합니다. 이와 같이 DNA 매칠화나 히스톤 단백질 변형은 가역적이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은 뭐, 굉장히 어떤 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데 있어도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DNA의 변화가 아닌 후생유전학적인 유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참고문으로서는 헌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